오늘 잘 아는 말씀 고넬료의 그 집의 기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민주의 1장은 아무리 읽어도 세상에 신구의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여기 말씀같이 귀한 말씀이 없어요 이 고넬료의 기적이 고넬료 집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그인류주배의 기적이 이 한마음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운동선수는 축구선수는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골을 못 넣으면 퇴출 그냥 팔아버려요. 선수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으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어, 가수는 노래를 잘 불려야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고, 영화 배우는 연기하다가 죽어야 돼. 근 목사는 설교하다가 죽어야 하지만 설교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를 가르치던 전에 신학교 교장님이 내가 스물 그때 몇살 텐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린대 그분이 달라서 신화나왔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논문 박사였어요. 논문. 최초 논문 써서 학위를 받은 그런 아주 실력 있는 박사님이신데 앉아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가 앉아서 설교하는구나.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하시라고 하셨어요. 그걸 봤거든요. 너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항상 내 마음에게 각이 있네, 이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 그런 마음 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세월을 살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늙은 가하고 걸쳐다 보면서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 언제 보니까 늙어 버렸어요. 은퇴할지도 몰랐는데, 은퇴할 때가 되고, 그런데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바로 살지만은 받은 은혜대로 하루하루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살기만 하면 은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열매가 나타 나는 교회를 몇개 개척하고 있는데 내가 꼭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개척을 하자고 그래. 어, 해보자. 그래서 한 것이 또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래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 야 내가 이큰 교회 그냥 나만 혼자 있다가, 가서 교회를 시작하면 교인들이 모여들고 또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럼 거기에 또 이렇게 딴람한테 넘겨주고 하면 또새 교회가 되고. 그게 내가 막꽉채려고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 작업하셨고 나는 신불만 했어요. 신불. 그냥 심부름만 잘하면 돼. 하라면 하고 안 하면 그냥 아무도 따 하면 가만히 있고 하면 돼요. 막 벌고 가면 막 벌고 막 벌고만 벌리고 그래도 되고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어 성령이 앞장서서 이끄신 대로 나는 따라만 가면 돼. 그리고 잘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주면 그냥 안 먹고 그래서 식량이 요즘은 식량 문제가 아니지만 1 9 7 0년대 내가 전도사되고 목사되고갈때 그때는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인들도 식량이 양식이 없었어요. 양식. 그러면 교회 성립하다가 밤에 몰려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만 살면 다음 하나님은 자업하시오 <웃음> 하나님이 자업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자고 그래. 그렇게 그래. 막 해보자 하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게 무슨 말씀을 줄지 모르지만은, 내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아멘. 그대로 살면은, 그다음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요즘는요 요즘에는 나도 설교를 한 20분 하고 30분 하고 하는데, 옛날에 1950년도에, 40년도, 5 0년대에는 세상에 기도하면 한 30분이나 하고, 설교하면 두시간이나세 시간이냐, 세 시간 몰라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교회가 앉았서 그냥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추워죽었고 이 난로도 없었어요. 난로도 없었는데 숨을 쉬면은 얼마나 추운지 코에서 김이 쏙쏙 김이 나와요. 그러면 아, 앉아서 설교가도 김이니까 조금은 애기 앉아가지고 김만 쳐도 김만. 김, 그렇게 그 어려운 때에 교회가 참 약했어요. 교인, 교인들이 10명도 안 됐어요. 교인들이 10명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국내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해가지고 이 유리창이 안 깨진 날이 없어서 항상 유리창 깨버렸어요. 돌멩이를 누가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놔요. 끼면은 또 깨버리고. 끼놓는면또 깨버리고 하도 많이 깨니까 그냥 안끼는 게. 아니야. 겨울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은 한 방눈 흰 눈이 풀풀 교회로 날라들어봐요 세상이 그렇게 좋대데서 예배드렸어. 요즘 같으면 다 도망가볼 거예요. 두 <웃음> 시간, 세 시간 설교면 니나 자리라고 가버려. <웃음> 가버릴 거예요. 아, 그래도 그때는요 다 앉아서 예배드렸어. 예배 그런 어려운데. 예배만 드리면 은 통곡이고 눈물이고 그랬어요. 설교를 그렇게 했길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도 설교가 지니까 저 창피해가지고 도망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데 설교만 끝나면 기다리면 막 기도 일렁 막 뛰쳐나가고 그런데 하, 교회를 가면 은 하도 힘드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또 종소리가 옛날종 종을 쳤어요. 땡그랭땡이 종소리가 나는야니 네 뭐하고 있냐 빨리 나오라. 종소리가 날 부를 것 같아. 그래 나왔어요. 오늘은 내가 교회 가면은 딱한 마디만 듣고 오자. 아주 설교를 길게 하니까딱한 마디만 듣고 자딱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조금은 얘기가. 그한 그래, 마디 들었는가 안는가모르지만은여러분들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마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한 마디만 딱 붙잡자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하는 설교가 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데 일 년에 한번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내 후배 목사는 어떤 집사가 가면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5년 다녔는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고 가는 거야. 5년을 다해서도 한 번도 은혜 못 받으면 가는 게요. 은혜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행히는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은혜를 주느냐. 우리 어릴 때는 뭐든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면 그냥 만족, 오케이 얼마나 행복하고 조용히 놀는데 요즘은요, 우리 애기들은 야 이거 먹으라면 이거 먹어줄까 말까 이찬 연구래, 연 연구를 해 그리고 짐함이 안 들면 아이 또한 절대로 먹어 배가 불러 아무리 좋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해. 하늘은. 네. 여러분들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여기서 설교들 하고 할 때에 항상 배고픈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배가 고프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배고픈 뭐요? 내일, 어제, 저녁 안 먹고, 오늘 아침에 안 먹고 오면 배가 고플까지만. 육신도 배가 고파야 은혜를 받아요. 뭔 말인지 모르네. 금식 기도를, 금식 기도를 안 해봐야 그 말을 모르지. 금식 기도 해봐야 그 말을 알지. 저 아신 분들은 서로. 배가 고파야 은혜가 돼요. 배가 고파야 공부가 잘 돼요.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지. 다 공부. 나도 어릴 때 배부리면. 공부 안 돼, 배가 불러가지고. 어릴 때 하도 가난하고 책상이 없어서, 배깔 고,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공부했는데, 배가 부르면 그냥, 헉, 아, 잠들어. 요 배가 배부르면, 배고프면 공부가 잘 됐어요. 여러분들, 배고프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먹기 나니, 천국이 있어요. 이것이니라, 아, 네. 할렐루야. 네. 네. 네. 배고파야, 배고픈 사람이라면 뭐든지 맛있어. 뭐맛 따질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 그냥 뭐든지 먹으면 맛있어. 아멘. 배고픈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것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먹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면안 돼요. 옥사님이 하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배만 고프면은 무슨 말씀으로 은혜가 돼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내가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가 목사 책임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지 않다 배가 불러 배가 불러서 허허허허허 하고 앉았으면 뭐 하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나이말 하려고 연구다안 했는데 어찌 이말나오지모르겠어 배고파요. 요즘에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많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네백개안 돼요. 손자도 <웃음> 많지는 않지만 간단한데 열몇개안 돼요. 아들 손자에서 딸손자니그 네. 친구들 오면 출석을를 부려주고 요 출석을 부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배고픈 사람이 되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냥 마실 권해가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금년, 2023년, 금년 1년 내내, 할 수만 있으 토요일 금식하고, 주일 금식하고, 또, 주일, 토요일 저녁 금식하고, 주일 아침 금식과 새끼만 금식하고 오면 금식할 때뭘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아무도 아니. 아멘 아무도 아니. 교육이 안 돼서 <웃음> <웃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내가 가을때내 밖에 주십시오. 안 자라 아멘, 아멘. 하시네 그렇게 해봐요 삼일만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아무리 설교를, 설교 중을 써도, 여러분들은 다 쌀밥으로 잡수시길 믿습니다. 아멘. 꼭 네. 어, 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영, 내용이 살기 위해서. 아멘. 네. 아, 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이잘 먹어서 병 생겨요. 잘못 먹은 사람은 절대로 병이 없어요. 내가 북한을 두 번에 갔어요. 나진 성봉, 그, 우리의 성교부 소속으로 가는데 가면 북한에 가면은 병든 사람은 없어 못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영양 넘쳐가지 다 병이 생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별 아픈 사람 없어요 병원도 가봤는데 병원이 텅텅 비었더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잡수지 마십시오 내 친구들은 다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데 나는 배안 났어요. 보시요배 <웃음> 하나도 안나어요왜 <웃음> 그러냐. 못 먹어서 개척해야 되나. 살해받으면 다흥금습니다어요 교회 건축하고 뭐 교인들은 축제한 살고 흥금하는데 나는 내가 챙기겠어요? 그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데요 하나님이, 그, 어디 가면은, 아,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공단하신 거죠. 근데 그게 한달한달 한달 살아가는데, 살해받을 것보다 더 풍족해요. 얘가 흥금한다, 뭐 돈이 있다 없다,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아셔. 다 그냥 누구 통해서 주셔. 그 1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1년을. 하루 이틀 다니고. 여러분, 도 별로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다 주셔. 아멘. 네. 근데 내가 그냥 뭐 하려고, 이, 아까워서 흥금도 못 해. 어떤 사람내 친구는 딸이 카드를 주고 좋은 차 사줬는데, 기름 아깝다고. 차 운전도 안 하고 다녀. 카드도 안 써. 아까워서. 그러면 안 돼. 자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은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3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꾸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부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의 복을 전나사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한후 갈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 도로 전파된 너 의도 알거니와 아멘. 아멘. 베드로와 입을 열어 가로돼 그래서 33절로 37절까지는 베드로 설교의 서론이야 입을 열어 가로돼 하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로 43절까지 다같이 38절에서 43절까지 43,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를 예수의성공과 능력을 기름부 으시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을에 눌린 모든 날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레루살렘터 그에 의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당에 따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만히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일에서 의한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으 존재하고 있는 서 일어나신 후에 구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또 어, 42, 43 우리를 명하사 백생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종자의 한 장으로 종하신 자가 곧이사람는 것을 증거하셨고 저의 대하여 모든 순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그큰 힘입어 죄의 사 삶을 받는다 하였은니라 아미 38절로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이블레를 가로대해서 이제 43절부터 이 말씀은 네 가지를 설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을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느냐 48절의 말씀은 48절의 말씀은 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두루다님의 착한 일행 하시고 병자, 귀인자 고쳤다. 아,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에 성령과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할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귀신들려가지고 밤새 내 길에서 귀신 세 마리를 쫓아내세요. 근데 교인들이 평생 교회 다니고 계시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모님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부가! 이 목사님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 가서 쫓아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보여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 봤어요? 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자 고쳤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해서 고쳤어요.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 배사로는 성령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아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옛날에는 설교만 하면 회개하라. 회결가라 책망하고, 책망을 했고, 십자를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증거했어, 성령. 성령을 말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성령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아, 네. 성령 자체를 말하지 않아야 이유 내 육신으로 내 자신이 살려고 하, 믿으려고 하니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면은 성령님 앞장서서 살면은 예수님은 정말 쉬워요. 목회도 엄청 쉬워요. 그냥 아멘. 나는 쫄쫄 따라만 가면 돼. 하나님 다 해주셔.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 목회 하나님일, 하나님 이다 해주셔. 아멘. 힘든 일, 어려운 일, 물질 문제, 모든 문제. 숫자 문제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해 주실지 믿습니다. 아멘. 그냥 따라가면 돼. 성령의 능력을 믿고 와야 돼.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나는 전립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2014년대에 은퇴하고 가서 부평등을 개척해 세웠는데,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그냥. 전철을 타고 가도 그냥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그것참 보통 일이 아니여 그래서 약을 사다 먹어도 효과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 아, 내가 왜이 문제를 기도를 하지 않았지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거 낚여주세요 기도를 안 했어 그래서 내 책에도 써놨어 그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약봉지를 갖다가 쓰레통에 버리고 하나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멘. 세상에 그렇게 그 괴롭히던 것이 그 정서가 사라지않습니 그래서 지금도 서 있잖아요. 지금도 화장실을 가야 할 텐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아멘. 그 능력을 믿으셔야 해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게 무엇이 그 문제예요. 여러분 나쁠 때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보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살아계시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그다음에 39절 말씀 이모들이.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39절 베드로가 고넬리 집에서 말씀 증거할 때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만 증거하면 증거할 때마다 은혜가 날줄 믿습니다. 아, 네. 십자가 보이를 피하면 은혜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십자가 사라졌어요. 십자가 말을 안 해. 그래고 은혜를 못 받아. 십자가를 시간마다 순간마다순간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만 전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가 보혈의 내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아멘. 아멘. 아멘. 그이 이 베드로가 권윤리주에서 십자가 정리했다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40절 말씀 하나님이 살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사을 만에 다시 살, 살아나셨다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은 부활을 줄때 한번 기념하고 설교하고 성찬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다 저녁에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저녁에 자는 것은 죽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이야 유대인들은 다 아침에 이 일어난 그 하루와 시작이야 그래서 부활을 주면서 예를 들 부활 세상에 부활의 능력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멘.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합니까난 죽음이 두려움 없어 난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직 부르지 않을까 살요 일부러 갈 수는 없고. 하,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 네. 죽으면 다시 산다고 믿습니다. 아, 네. 영웅이 산다고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니까. 예수님. 부활만 말하면 은혜가 안될 수가 없어요. 사망권세 를깨뜨리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제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까? 니가 놀라운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놀라운 분들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으로 남살줄 믿습니다. 네.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부하들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믿리 택하신 증인곧 죽은 자가 살리신 그 모시고 음식을 못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택하사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 오직면을 제 판정으로 하십 저가신 자와 이 사람 증가하셨고, 저의 선전 증가하되 저를 믿는 자다그 이름이 희며 죄의 삶을 받는다. 죄의 삶을 받는다. 회계를 증가했습니다. 그 저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고 부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죄 용서받음을 믿는 자, 죄 용서를 믿는 자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죄가 많지만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다덮어주셨습니다 가려졌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냐. 로마서 8장 2장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냐. 이세상이해방됐어해방됐어 해방됐어.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증거했고 아니 베드로와 성령의 능력을 증거했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고 부활을 증거했고 죄의 싸움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 전부 배가 버리니까 배가 버린가 까 배가 불러, 배가 불러.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귀에 걸린 것이 없어. 배가 불러.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 고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픈다는 것은 아픈 것을 느끼든다는 것은 낫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야. 죽으면 고생도 모르고 그렇죠. 죽으면 아픈 것도 몰라. 아 죽었는데 뭐라 할 거요. 아플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픈 것도 감사하고 고생돼도 감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내 경우로는 보니까, 어,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를 제일 크게 쓰셨던 때였어요. 아, 네. 그때는 난 몰랐어, 그걸.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큰 역사를 이루니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지나가세요. 나도 좀 힘들고 어려운 당이야지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리집에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과 충성한 복음이 복음.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니다 그것이 44절 4 5절이에 다같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오는 할렐루와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나여 놀라니 할렐루야 베드로와 이 말씀 전할 때그네 가지 복음 전하니까 이 복음만 전해 딴거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말씀 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내려. 오 모든 사람이. 그래 복음을 증거해야 성령이 내려오세요. 아멘. 오늘 교회에서 어떤 교회 에가 보니까는 목사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목사 가 설교를 하는데 필리핀 갔다 온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필리핀 갔다 온 얘기만 하더라. 그거는 여행이지 복음이 아니야. 예수 십자가 보일 부활 죄성 이것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거요. 이게 영이 살아나. 아멘. 영이 살아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디가 뭐과 뭐 하나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한 성령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전부 놀라니.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진승치유와 진상. 진승.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택시는 칠로 시작하고 팔레스틴 택시는 육으로 시작해 으로 그래서 7번 달린 차를 타고 팔레스틴 지역을 가면은 항상 그렇지 않지만 애기들이나 어른들이 누가 해돌 돈을 던져, 유차를 깨리고 차를 깨트리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해,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이방인.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그 육, 이 팔레스틴 육자 번호 단 붙인 그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미워한다. 그 옛날에 이배드로그 시대는 정말 사람 취급은 안 했어. 여 피장 시몬의집이배드로가 있었죠. 이 피장은 가족, 가족 일한 사람이야. 뭐 구두를 만들더니, 뭐, 가족, 짐승 껍데기 가고 그래서 이 피장은, 피장 일한 사람은 이 부정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피장일 한줄 모르고 약혼하면은 약혼이 있으면은 그걸 모르고 약혼 사람은 합법적으로 그 파기가 돼요. 그만큼 피장을 그 싫어해 미워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 유대인 이방인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이 놀랍다. 이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하느냐 고넬리 집에 예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야. 아, 네. 고넬료 하나님을 경유한 사람 예배드린 사람 예배드린 고넬료 그고넬리 집에 예배 이 예배에서 유대인만 믿는 그 예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 여러분들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예배 시작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3일 금식과 예배드리면 아마 은혜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도 네. 별로 안 나왔습니다. 아, 네.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야 육기 산다. 여기 산다. 이게 너무 배부르면 은 내가 한 40, 50년 못겠는데요 부자들이 있으면 힘들어요. 아, 돈 많은데 뭐. 목사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 만나자 해도 검사나 판사나 뭐, 뭐 의사나 이런 거 바쁘다고 안 만나죠. 목사 목사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돈이 있으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들에게 어렵다그랬죠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치든지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씀 잘하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아멘. 토요일 점심 토요일 저녁 7일 날 아침 너무 배고프면 뭐냐, 간단하게 물 같은 것좀 많이 잡수시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시니 아, 내 영, 영이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살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준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요 아멘.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죠 아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하슨 말씀을 하든지 새끼만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금시하고 면다 은혜 받을 준비 믿습니다 저이 생각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한마디에 놀라운 꼴을 많이 넣는 여러분, 내일 주제로 추원합니다.